그리고 막방에게 바라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세훈 당선자 덕분이에요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시장 시절에 그 오세훈 당선자는 TBS를 서울시 홍보방송으로 인식했어요 실제 그래서 방송 개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이 t b s 가 그리고 방송이 독립되도록 구조가 꾸준히 만들어졌어요. 유 성장이 마지막 방송에 관한 라는 보수 지지층은 오세훈 시장에게 따져야 되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소위 셀프 보상 의혹 대상이 되고 있는 내국동땅 측량 관련해 본인은 측량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그 땅에 경작인이었던 김모씨는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측량 당시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왔었다고 주장한 적 있습니다. 경작인 김모씨는 당시 측량을 위한 말뚝을 본인이 직접 설치했으며 측량이 끝난 후에 오세훈 후보의 장인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 함께 인근 안골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당시 안고을 식당을 운영했던 황 선생님과 아드님을 직접 스토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기 중첫 번째 예산안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인호 서울시의 장입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모셨는데, 예. 예. 이제 정례회잖아요. 예. 이 이번 회기가 특히 중요하다면서요. 네, 예, 오늘부터는 정례에 52일간 정례에 예. 들어가는데요. 이제 정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이제 예산안 심의가 음. 있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어제 이제 서울시 예산 편성에서 44조를 서울시 의회로 넘겼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뭐 개선점과 문제점 음. 그다음에 또 그런 걸 종합해가지고 또 예산 심의하는데 뭐 반영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냈으니까 그 정책 점검도 하는 것이고. 네, 예, 어 왜냐하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고 또 작게 보도된 것도 있는데 주택공급 대책이 14번이나 발표됐습니다. 네, 제가 얼마 10번 정도 한것 같은데요. 네. 주택공금, 아, 10번 정도 됐군 네, 네. 예, 네, 10번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주택공급은 뭐, 집값 안정 잡겠다고 늘리겠다고 했는데 발표할 때마다 이 집값이 좀 치솟고 있어서 그것 정책에 좀 신중해야 할것 같고요. 이런 게 이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인 것이죠. 예, 네, 그렇죠. 뭐여러번 네. 발표했는데 뭐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되고 있나 그런 것도 음. 좀 지적해서 봐야 되고요. 가장 오. 많은 관심을 이제 받고 있는 대목이 이제 예산 관련 관련 어, 발언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시장이 예산 안 자체는 굉장히 크죠, 지금. 예, 역대 최고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아, 44조를 44. 편성했는데요. 이제 거기에는 또뭐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 한다는 그런 뭐 예상이 많이 삭감되고 있다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는 이제 마을 공동체, 마을 주민 자치회뭐태양광 사업, 뭐 사회적 주택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꼭뭐 전임 시장의 사업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게 시대의 요청이고 시대의 흐름이죠. 근데 어즘 시장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그 삭감 의지가 있고 편성에 부정적인 것은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주변의 그런 평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몇 조가 증액됐습니까? 한 4조, 4조. 그렇습니다. 네. 그 4조의 성격 중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임 시장 그러니까 지역 사회 단체에 지원됐던 그 금액들을 대 대폭 삭감한다. 이게 큰틀에 네, 하나의 큰뭐하고 서울시 바로 세우기 발표하면서 이제 뭐 시민사회단체가 위탁사업으로 인해서 에이탱기에서 뭐 돈빼 쓰듯이 네. 돈 빼가듯이 호주만을 채웠다. 그런데 이건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랬는데요. 그건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이번에 편성 보니까 오늘 제가 TBS 나와 있습니다만 TBS 관련해서도 재단 설립을. 작년 2월인가 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지단 설립 뭐 독립의 취지 있죠. 그런서 네. 외품을 어 막는 거 지단 설립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3분의 1을 지금 삭감했단 말입니다. 네. 100억 이상. 그러면 네. 또 이건 상업광고를 못하게 돼있거든요 라디오에는. TBS는 네. 상업광고를 못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오해하시는데 저희는 상업광고를 할수 없습니다. 그럼 지단 네. 설립 2년 차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좀 어색한 시장님께서 이상업관고를할수 있도록 좀 앞장서서 그런 재정경 마련을 할수 있도록 좀타대를 만들어주고 예산 삭감도 해야 좀 정당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CBS 국감장에서 네. 오승희 시장님께서 여전히답변 했었는데 이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뭔가를 조치를 할 것이다 했는데 뭐 예산, 예산 삭감으로 대답을 하답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변에서는 이제 뭐 보복 예산을 삭감 뭐 했다 보복 그다 정치 예산 뭐 평타 예산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의외로 예상이 넘어왔는데요. 좀 심도 있게 면밀히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상업광고를 할수 없고 TBS FM 채널은 방송발전기금도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께서 상업광고를 할수 있도록 예, 해주시고 <웃음> 그리고 삭감한다면 대환영이죠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아마 TBS 업무보고도 지금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업무보고도 좀 받아보시고 또 만약에 뭐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또 개선책도 좀 내시고 그래서 우리 김호준 공장장님께서 오세훈 시장님을 한번 초대 좀 하셔서 대화 좀 나눠보시죠 아, 저희는 인터뷰 요청을 네. 어, 일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예, 너무 아프셔가지고 아... 예. 조례안 상정됐습니다 서울시가 네. 한마디로 말하면 어, TBS에 서울시가 돈을 한푼도안 준다는 얘기예요 네. 예. 굶어 죽으라는 얘기죠 죠그렇 <웃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굶어 죽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TBS가 광고를 할 수도 없어요. 네. 광고를 할수 없는데 어 그런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그러면 이 구성원 전체는 어 손가로 밟고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으로 쭉 돌입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게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인데 이게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웃음> 내용이 마음에 안드 들면 보통은 지배구조를 바꾸거나 네.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이런 식의 시도를 하죠. 네. 그게 할수 있는 수단이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가는 것도 저는 네. 처음 봤어요. 아 이거는 네. 이것도 교, 교과, 교과서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새로운 차원입니다. 네. 네. 그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음. 그럼 돈을 다 없애버려. 예, 네. <웃음> 예산을 다 없애버려. 이런 건 처음이죠? 그니까 제가 방송 역사를 공부해 보면 특히 네. 공영 방송사를 제가 또 하니까 이게 참 드문 사례를 어떻게 이렇게 자꾸 짧은 시간에 만들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폭찰 정도인데 폭찰중 <웃음> 보통 출력차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세금 지원을 안 하도록 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죽은들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죽은드는 것도 이게 세금을 조금 줄였다 늘렸다 정도지. 그러니까요. 이거를 아예 끝했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상정하는 그런 <웃음>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세계사적으로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짐작컨데도 네. 독재 정부 같은 데서도 그냥 그냥 방송을 없애지 그럴바에는더 <웃음> 깔끔하게 아니면은 네. 사정을 자르고 네. 마음에 들지 않은 뭐 피디를 자르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과거에도 해왔고 네. 해왔는데. 이거는 이제 회사를 그냥 두고 직원도 그대로 두고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 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텐데 정확한 목적은 알겠는데 목적은 있죠. 겉으로 내건 명분이 뭔지를 사실 잘 모르겠네요. 네. 네. 네. 이거 공영방송을 민영화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과거처럼 시영화 시키겠다는 재단을 없애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손가락 빨고 있어봐라. 그러면 <웃음> 예를 들면 김원중 공장장 나가면 다시 죽게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렇죠 그거. 네. <웃음> 내부에서 빨리 목소리 내서 쫓아내라. 네. 네. 왜냐하면. 어, 생활의 문제니까요 네. 생활의 문제니까 이 사안을 받아들이는 여러 구성원들 입장이 다 갈라질 수밖에 없죠 네. 잘 아시네요 <웃음> <웃음> 내부 구성원들로 하여금 내부로부터 반발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네. 네. 거기 그 월급을 잘라버리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세계 언론 그 탄압사 중에 어 가장 치사한 사례로 <웃음>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가장 치사한 사례로 이런 사례를 우리나라가 자꾸 만드는 건참 불행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OECD 안에 들어가 있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과거에는 이제 보통 독재 시절에 있었던 일들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선진국 정도 가면은 다른 나라가 본받을 것들을 가지고 보통 사례를 만들잖아요. 다른 나라가 어, 경계해야 될 사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제 정확하게 과정이 이제 결론이라고 알려지면 다른 나라 교과서에 실을 거예요. <웃음> 제가 이거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꾸 얘기해야 될까 봐 지금 고민입니다. 주목은 받을 텐데 주목받고 싶지 않은 그런 사례죠. 이제 기승전결이 다 끝나고 나면 잘 정리해서 널리 알려주십시오. <웃음> 한 가운데에 있는 그걸 겪는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렇게까지 치사할 수 있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언론 탄압이란 말 지난 정부 때 많이 썼잖아요. 네, 많이 썼는데 이상하게 언론의 어떤 자유 수치순 올라갔는데 역설적으로. 또 올해 들어서 보면 수많은 기존 사례 이상의 사례들이 나오는데 신기술. 네. 탄압이란 얘기를 잘안 하는 거 보면 좀, 좀 그것도 신기합니다. <웃음> 그리고 저는 모른 척 하는 게 너무. 네. 그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음. 서울 시의에도 그렇고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잖아요. 네, 네. 네. 벌거버섯 어, 어, 어, 임금님이죠그 <웃음> 표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시사다 <웃음>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랜만에 어렵게 보셨는데 어, 자주 좀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진이 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